네, 저차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그나마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서 달리던 차를 덮쳤습니다 딸이 울부짖고 운전자가 머리등을 크게 다쳤는데요 가해자는 무면허의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SUV 차량이 교차로를 빠르게 달리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운전자는 대마초에 취한 상태였고 7명이 다치고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운전자는 단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물릴 보험 규정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7월 28일부터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자칫 사고 운전자에게는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우선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국토교통부에서는 음주 뺑소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의무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우선 여기서 사고부담금이 뭐냐면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 하지만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인 것에 비해 사고부담금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었고 대부분 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그 피해 규모가 크고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이 크게 지기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이번에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한 거지 바뀌는 자동차 사고 부담금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의무보험이 그동안은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일건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1인당으로 바뀌고 단임미보험의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사고 한 건당으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 음주 마약 약물과 무면허 뺑소니를 따로 구분해 놓았던 것을 하나로 묶었고 세 번째 대인 대물의 보상한도가 각각 1천만원 500만원과 300만원 1백만원 만 원이었던 것을 사망 1억 5천만 원과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부상은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으로 대폭 상승 되었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가한명 발생해서 대인보험금 3억 원과 대물보험금 1억 원이 발생되었을 때 기존 사고 부담금 은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천만 원과 임의보험 1억 원을 포함 1억 1천만 원과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500만 원과 임의보험 5천만 원을 포함 5천 5 0만 원으로 모두 1억 6천 5 0만 원의 사고 부담금 부담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대인 2억 5천만 원, 대물 7천만 원으로 모두 3억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또한 예로 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개인보상금 4억 원, 대물보상금 2천만 원이 발생되었다면 기존 사고 부담금은 사고 한 건으로 처리가 돼 1억 1 5 0 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망 피해자가 2명으로 모두 4억 2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 까딱하면 재산 탕진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이 되고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부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 문 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살인과는 달리 단순 실수 정도로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사실이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관대합니다. 높은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엄격한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네, 련다 수고했어, 동튜브